안녕하세요 리치튜브 리치환입니다 오늘 지안이 졸리점퍼가 도착했어요 택배를 기다리는데 6일이나 걸렸는데요 지금 택배 뜯어보고 조리까지 한번 해볼게요 지안이 자다 일어났어요 <웃음> 졸려? 지안이 졸려? 잤겠어? 우리 이제 졸리점퍼 차보자 졸리점퍼 타보자 지안이 <웃음> 여보 더 위에다 보자야되는거야? <웃음> 아, <귀여워. 웃음> <웃음> 여보 내가 얘기 들을게 여보 이거 아. <웃음> <웃음> 어디봐요? 점프 점프 점프 해봐야 점프 점프 점프 아이고 잘 아이고 잘했는데 점프 점프 점프 안해요? 아직 잘 모르겠지 뭔지 어? 점프 점프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구 잘한다! 재밌지? 6일이나 기다려서 미국에서 온 거야 지안아 지안이 좋지? 점프, 점프 안아주는 거 좋아하니까 졸리점퍼 있으면 좋을 거 같아 아이고 잘한다 재밌지?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재밌어요 울려? 어 내려줄게.